예수는 아홉 번째 시간, 아덴 전도 두 번째 내용을, 아덴 전도 첫 번째 내용 중에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에비 그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면 아무튼 그 아덴에 와가지고 그 약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먼 베레아에서 항구도시로 해가지고, 약한 500km 떨어진 아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라와 디모제는 그곳에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바라는 소원을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베레의 아 형제들한테 말하고, 본인은 이제, 그, 아덴의 그 시내를 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대, 뭐, 지금으로 보면 뭐, 뉴욕이나 뭐, 어디, 그냥 그런 메나탄 거리 정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최고의 도시고 최상의 그 문화와 문명을 누리던 그런 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뭐 종교적으로나 또 인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앞선 문화를 누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거룩한 분노가 났다고 했죠. <웃음> 그 분노는 값싼 그런 흥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나타내 보이는 그런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그, 제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노하고도, 육신적인 분노하고도 차원이 다른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 그, 비누아스, <웃음> 비누아스가 나타내던 그런 분노, 비누아스가 어떤 분노를 나타냈는가 하면, 그 <웃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의 그 제사 풍습에 미혹이 돼 가지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행음하는 걸 보고 분노가 나서, 이제 그 당사자들 중에 한 짝을 이제... 심판하는 걸 통해서 그런 분노를 드러냈는데, 어, 뭐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와 종교가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 그, 그런 칼의 권세를 쓸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비나스가 이제 엘라살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권세를 쓸만했지요. 팔의 권세를 써서그 신무 신무원 집파의 아들 신무리하고 또그 고수비라고 하는 미디안 두령 족장의 딸이그 행음하는 걸 보고 이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2만4천 명이나 죽게 됐던 그런 일이 이제 멈춰지게 됐어요. 그런 거룩한 분노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그 아덴의 그 고급 문명을 보고 어, 품게 됐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흥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뭐 울그락 불그락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아,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영광과 한시적인 그 행복, 쾌락, 번영, 이런 것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각종의 우상을 만들었다. 뭐, 3만 개가 넘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뭐, 모든 게다 자기들 관점에서 이제, 인구도 많지 않은데, 만여 명 되는데, 많지 않은데, 그렇게, 각종의 우상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 지, 지혜와 지식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웃음> 오늘날하고 뭐 똑같다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호에 따라서 일생 거기에 종로를 타고 그,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것이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쾌락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일생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 그게 그게 자유고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고 그게 쾌락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안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다. 어떤 사람은 뭐뭐 뭐 예술을 하는 걸, 어떤 사람은 뭐 체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 활동, 음악, 미술 뭐그 등등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주가 있고 아주 뛰어난 걸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다양하게 보이는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어, 인생을 살아간다. 어,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마음의 탐욕을 겉으로 보이는 우상으로 드러냈지만 지금은 내면으로 그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일생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룩한 분노가 나서, 이제, 예, 때로는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때로는 이제 저자의 그 광장, 그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었던 그런 광장, 그쪽 아고라라고 하는 지금도 뭐 인터넷의 아고라 광장이 있죠. 아고라라고 명칭을 써가지고 쓰는 그런 사용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세상에. 제일 앞서가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거죠. 요새 말로 보면 그런 챗봇 같은 것, AI 챗봇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요즘은 뭐몇 가지 재료만 넣어주면 글도 내주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다 만들어주고. 네, 그런 세상이에요. <웃음> 기가 막힌 세상이죠. 이제 설교도 이제 개혁주의에 맞춰서 몇 가지 소재를 넣어주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나 하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단몇초 내에 그걸 만들어 주고 기존의 자료들을 넣어준 자료를 가지고 인공지능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그래서 요즘은 그 그것을 자기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 된다대요. 예. 예.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시 또 요청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어, 글도 내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이 작곡까지 해준다는. 장편소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장편소설을 만들어주고, 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시를 써주고. 그런, 그런 게그 챗봇이라고, 뭐, 최근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앞선 지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당시에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고 이 신의 신의 신을 거스르지 않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나. 일생 뭐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건가. 그런 것하고 변론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두 주류의, 두 부류의 학파가 저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피큐로스, 에비그레오라고 돼 있는데,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또 스토익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스토이 스토이고 학파예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원 학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피크로스 집에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인생의 사상을.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 계층적 사회 속에서 뭐, 창기도 모이고, 뭐, 거지도 모이고, 거기서 그냥 평화롭게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게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그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에피크로스 학파 그 사상을 쫓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에피크로스 글을 보면서 서로 이 인생을 서로 논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걸로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해보면, 그,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 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세상의그 코앞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사람 보고, 얼마나 조소하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도 그그 그 사람들이 그 정원에 모여서 그런 인생을 논하고 하늘을 보고 뭐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한 거. 근데 이제 그 그들과 바울이 변론 한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또 이제 종교 종교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새 사람과 새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지금 하늘에 계셔서 성, 말씀과 성신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변론을 했겠죠. 예.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 인본주의 철학에 그, 다친 사람. 사실 중세 이후에 철학,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제 이 철학의 개념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완전히 넘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의 권위에서 개인의 그 지식으로서의 권위로 넘어와 버렸다. 그, 그 단체로서의 권위에서 이제 개인의 주관의권, 데카르트나 뭐, 뭐 저기 칸트나 뭐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성이 최고예요. 자기가 그 그러니까 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어 이제 어느게 바른 건가 판단하는 게내 이성이다. 내 이성이. 그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이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하는거죠 뭐. 그게 뭐, 크게 이제, 갈리는게 그런거 이게 너무 이제 주관적으로 흘러가버리니까, 그,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흘러가버리니까, 그러면 뭐 이제 그게 모순점이, 발견되면 항상 다른 철학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다. 공동체의 공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게 나오죠. 주관주의, 개인주의에서 뭐 공리주의로 바뀌는데, 최대자수의 최대행복, 그것이 벤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주장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전체 덩치로 이렇게, 저희 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질이 너무 떨어진다. 소수라도 진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 행복을 누려가야 된다. 공리를 누려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같은 공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뭐, 배부른, 배부른 돼지보다 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런 인본주의 철학들이 예, 지배하고 있고 실그 그, 그런 철학들의 기초에 갖고 실존주의 신학이 오, 들어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이 뭐 이게 하드웨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교, 교회라는 이 소, 사회 속에서도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고 성신의 인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항상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고 이거 아닌데 생각하고 아니라고 그걸 다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런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그 창조물로서, 그 성격, 그 아름다운 성격을 드러내야 되는데, 항상 개인이. 말씀을 받아도 개인으로 받고, 판단해도 개인으로 판단.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지금 옷만 다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옷만 받고 입, 입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인본 인본주의냐 이제 하나님의 신본주의냐 그것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그 이성 중심으로 그 방법론을 찾아가느냐 그것이 갈리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청재들은 항상 자기 이성을 앞, 앞, 앞세우고 이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모여서 그렇게 그런 방법론을 그냥 어, 원어적으로도 뭐, 역사적으로도 뭐, 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굉장히 그럴듯 하지만, 출발이, 출발선이 틀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스토익주의나 뭐, 에피크로스주의, 그, 그들의 그 사상의, 그 땅의 사상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각하는 최상의 지혜를 그 양분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땅의 시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이다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선진 문명 속에서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부활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 <웃음>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덕있게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복음인 줄 알아요. 그 땅의 한시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게 최고인 줄 안다. 허다한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 심지어 신자, 신자들까지 그 사상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그 이성 중심의 그 논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꼭 미련해 보이고, 그, 약해, 약해 보이고, 아, 천해 보이기도 한, 하는 거잖아요. 그, 근데 이제, 주님은 그걸 쓰시는 거죠. 그,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그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간의 방법을 다 틀렸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방도만이 최고고 어, 유일하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그걸 잘, 그, 그, 그런 사상을 배우고 생활을 배워야 돼. 부모가 먼저 그 사상을 받아갖고 생활 속에서 그런 목표점을 향해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지식,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고 의의를 드러내고 그런 덕을 나타내야 자식이 보고 세상 학문 속에서 그 기준을 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저기, 네덜란드 그 이민자들은 홈스쿨 해요. 공교육에서는 창조론을 안 가리키고 인본주의 저기 교육 인본주의 철학에 의해서 인본주의 교육을 하니까 학교를 안 보낸다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신본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 공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공교육을 수단으로 잘쓸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휘둘려 버리니까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받으면 죽을 죽는 줄 알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철학하고 사상을 펴 나가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러고복 받고 있다고 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기 행복이 뭡니까 그냥. 즐겁게 먹고 편하게 쉬고 나 즐길 때 즐기고 볼거 보고 그거 다 보는 게 행복입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나라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복음 뭐하러 그렇게 전합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것은 이 안에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 하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그 성신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온거 아닙니까? 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이 조선의 그그 동무지 그, 그, 저기 칼라라고 없는 흑백의 시대 속에, 그, 칼라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정한 칼라가 뭔지 보여주는 일을 한 거잖아요. 선교사들. 그러 이게, 볼걸볼줄 알아요. 볼걸못 보고, 눈에, 현세에 갇혀버리면, 볼걸못 보고, 그냥 그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돼지같이 돼가지고, 예? 배부른 돼지 같이, 배부른 돼지를 소망하고 소원해가지고 살다가, 이 돼지 같이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 그, 상대적으로도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도 못한 삶을 신자로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무튼 그 바울은 그, <웃음> 그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웃음> 스토이고 학파 사람들과 그 변론하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부터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저 헬라 철학자들과의 변론에 있어서 그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듯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지혜와는 뿌리가 다른 내용으로 당당하게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굴 그, 그, 그들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에게 좋은 걸, 상대적으로 좋은 걸, 물론 좋은 걸 줘야 되겠죠. 좋은, 진짜 좋은 걸 주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걸왜안 주겠어요? 진짜, 상대적으로 좋은 걸 주어가면서,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설득하지 않고 선포한 거지. 주께서 결과를 내실 걸 바라보고, 저들의 가장 유효하고 필요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망의 왕로로 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복음이 되는, 영생의 복음이 되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이, 조금 이따도 고린도전도 15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지만, 거기서도 보면 사망의 왕로로 타는 세상에서 주님이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다고. 그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그걸 증거해. 그게 아니면 우리는 미친 짓 하는 거라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런 걸 증거했어요. 그걸 생명의 복음으로 증거했어요. 그 고린도 지역이, 거기, 그 아가야 지역이 거기도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곳이에요. 지금 봐도 뭐 놀랄 정도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지금 봐도 그런 속에서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 사망의 왕노릇하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독보속과 같은 그런 아무 생명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명이죠. 그런 문명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선언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헬라 학자들과 방법상 그릇된 변론을 하여 별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평가절하하는 뜻이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가장 참된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저들이 지혜를 찾는 거는 필로소피가 그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철학이라는 게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철학자들은 근데 그런 한시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 참지혜 영원한 지혜를 생명의 지혜를 알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하고 무슨 인간적인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들의 생각을 승인하는 터 위에서 기독교를 덮접붙이려고한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뭐, 접, 접, 접촉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지 접점을 만들어서 뭘좀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과 동일한 성향이 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어, 1절 1절부터 58절에는 우리가 지금 몇년 전부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지금 잘라서 지금 복습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이제 거기 이어서 볼 건데.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세계 첨단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시 어그 아, 아가야 문명 그 그리스 문명, 마게도냐 문명 최고를 구가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됐듯이 오늘날 AI 시대에서도 이게 유일한 복음이다. 그걸 거기에 그거 못 배워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그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이 유일하다.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이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그게 유일한 복음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 사마의 왕로르 타는 그 15장,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토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잖아요. 철저히 그 종교적인 그 개명 종교적으로 계명을 지켜서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그,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이,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없다 하는 사실을 주, 주님을 담에 절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죠. 맨 마지막에 그 만삭 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그러니까 실픔이 갔다는 말이야 한국말로 덜 떨어진 인생 같은 자기에게 찾아 오셔서 자기가 그걸 확인했다. 이제 그걸 전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망이 그 세상의 그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시대의 영웅들 다 무덤 속에 있지만. 주님 나사렛에서 오셨던 그 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온 인류의 그 복음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사망과 사망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속에서 참복음을 그 증거한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복음이라는 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젖출을 소개하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지혜에 매여 허망한 지적 노름을 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참상을 보게 하고 바로 소망하고 나가야할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왕로로 타는 세상에서 내일 죽을지 뭐 모레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그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진짜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주, 죽느냐 그걸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느냐 그게 세상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걸 뭐, 이제, 이제, 금욕적으로 아니면 쾌락적으로 다 누려서 그걸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거기에 다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벌들도 죽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죽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돈을 쫓는, 명예를 쫓는, 그런 쾌락을 쫓는 삶을 다시는 안 살겠다.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그 사람들한테 덕이 있게 그, 그 명, 명예를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 아니 일반적으로라도 이 저기 인생의 그 허무함을 깨,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해도 그런 자연주의, 자연주의 음악을 하고 그렇게 순리에 적응하는 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가 일시적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도,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를 속이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참 복음이 뭔지, 자연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철학, 인본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그 안, 안, 안식이 뭔지, 복음으로 알려니다 이 복음을 하는, 아는, 사람은 이제 글을 써도 다르고, 예술 활동을 해도 다르고, 분명히 다르죠 안목이 다른 거예요. AI가 할수 없는 게 그거예요. AI는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어떤 한편의 뭐 설교도 만들고, 책 글도 쓸수 있고, 뭐 아주 사람 감동을 줄수 있지만, 그 한시적이에요. 이성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그다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어디까지 신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세계 속에서 유일한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게 구태 의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 사학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이렇게 발전해서 고동 종교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기독교를 지금, 그, 지금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요. 현대 문명 속에서 무슨, 그래게 고리타분한 얘기 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대 문명 속에서도 그게 유일한 복입니다. 유일한 복. 생명의 복. 사람이 그히로애락 오역, 칠정을 어떤 것에,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누리는 겁니까? 내 행복과 내 죽음, 이런 고통, 아픔, 뭐, 전쟁, 그 재난. 그러지, 하루아침에 지금 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도 그러면 그동안 추구하고, 그 최고라고 추구해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속에서 뭐 어떤 게 안식이냐, 어떤 게 평안이고, 어떤 게 자유냐, 어떤 게 행복이냐. 그런 걸 생각해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해야 그 먹거리, 그 뭐, 볼거리, 입을거리, 뭐, 뭐 눕고, 고잘 거리만 일생 살다가 가겠냐? 가야 되겠냐?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가야죠. 생명의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신본주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과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땅의 지식의 잣대로 하늘의 지식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정상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듯한 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왔지만 그가 변론하는 내용을 들어보고는 그냥 말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말장이라는 말 단어를 보면, 본래 곡식을 따먹는 새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듣고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그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게 말쟁이, 이 조금 앞선 말쟁이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마 그거 다 보일 겁니다. 앞선 말쟁이들, 앞선 문명을. 먼저 경험해가지고, 그걸로, 그, 자기 유익을 누리는 말쟁이들. 많아요. 한시적인 그런 공감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쟁이들. 그 많아요. 그 쓰레기 같은 지식이에요. 이제, 그걸, 그거를, 그 말을, 지금 바울의 말에다가, 바울에게 다 적용을 하잖아요. 이, 이, 그 본질을 못 보는 인생들이. 쓰레기 같은 안목으로 쓰레기 같은 지식을 전하는 그런 존재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 평가절하를 한 경멸적인 평가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자신들이 말쟁이인 줄 모르고 거꾸로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곳저곳 떠다니는 쓰레기 같은 떠다니는 쓰레기 같은 지식을 듣고 옮기는 자들이면서 도리어 자신들에게 생명의 돌을 전하는 그 자를 이렇게 표마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쓰레기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 주관적으로 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고 생명의 돌을 전하는 사람을 거기에 비추어 봐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네. 저 목사 수준 떨어지네. 이 현대 지금 신학이 어디까지 왔는데 저 옛날 신학을 하나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 목사들 저울질하고 교회 저울질하고 예. 자기네들한테 맞는 그 목사를 찾는 거죠. 그런 말쟁이를 찾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은 아예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성이, 자기들의 생각이 아주 기준의 표준이에요. 자기들의 잣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도 연합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서 다 감시, 감독하고 서로 살피는데 자,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말씀 듣고 기분 나쁘면 판단해버리고, 뭐라고 해버리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바울에 대해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또 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온 이 우주에 충만하신 그큰 신을 전하는데 지역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역신을 전하는 자로 전락시켜버려요. 아주 악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 관념상 추정하는 입장으로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 바울이 전하는 신에 대해 부활신이나 예수라는 신정도로 어, 여긴 것입니다. 중생치 못한 인간의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현대의 일반 종교 사학파들이 내세우는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 논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면 요 사실 그런 면에서 서로 동심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도를 주님께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나가는가. 그걸 살펴야지. 설교, 어, 저,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뭐, 뭐가 잘못됐는지, 뭐, 구조가 잘못됐는지, 내용이 어떻다는 뭐, 적용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출발이, 가, 출발점이 확신해야 돼요. 뭐든. 판단의 출발점이 그리고 내가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자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 그게 말씀 듣는자의 책임이지. 이따 오후에도 또 보겠지만, 그거를 판단하고 앉아있어 자기가. 예. 자기가 그걸 뭐 옳다느니 글다느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세히 그 뜻을 알고자 해서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언덕 그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법정 혹은 RS의 평유회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재판적인 성격을 가진 모임입니다. 주로 살인자들에 대한 공판을 그 여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시의 모든 행정관이 그 구성원이 되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임기가 끝난 후 재임기간 동안에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레오바고가 그리스 대법원의 명칭으로 존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중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곳으로 바울을 끌고 온 것은 무슨 재판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진리를 잘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 듯 합니다. 반 장난삼아 그리고 반 조롱삼아 그렇게 바울을 끌고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갔었는데 거기 바울이 이 설교한 요 내용을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바위 그 바위로 되어 있는 언덕인데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높이 올려다 보면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 그대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한 거죠. 바울은 그들의 그런 의도에 개의치 않고, 이제, 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그런 의도를 알고서도 그들이 붙들어 이끄는 대로 그곳으로 왔습니다. 오로지 저들에게 복음을 바로 해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전하는 게 그, 그, 옳기 때문에 나도 옳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죄 인도를 쫓아서 저들의 무슨 정당성을 얻을 어, 어, 저들에게 무슨 정당성을 얻어 내려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어 복음을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그, 그,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자칫 여기서 잘못된다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큰 회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듯하게 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항시 복음 선포의 결과는 성신께서 내시는 것으로 믿고 성신을 의지하여 그렇게 저들의 모진 인도를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실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주의해서 나타내면서 그렇게 저들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그그 그 내용이 이제 아래 바고에서 이제 한 설교가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복음 증거자가 세상의 전통이 있고 화려한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관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재능을 잘 써서 멋있게 그럴듯하게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감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렇게 하여야만 세상에서 잘살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그들의 런그 그런 재능을 답습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문명적이고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서 오히려 그 그런 외화적이지만 속으로는 죽어있는 그들에게 가장 바른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런 걸 공부하는 철학 공부하고 예술 예능 뭐 문학 공부하는 것도요. 복음을 그들의 한계를 알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저들의 예술 활동 문학 활동 또 정치 활동 경제 활동 그것의 한계를 알고 진짜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정치인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경제의 논리인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예술 활동인가? 어떻게 하는 게 바로 바른 글쓰기인가? 그걸 보이려고 하는 게그 신자인 거죠. 그냥 그걸 따라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기술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참 죽을 일입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죽은 거예요. 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들에게 당하는 조롱과 고초가 힘든 것이지만 도리어 그것은 우리가 죄 백성으로 마땅히 당하는 일로 알고서 귀한 보화를 소유한 자답게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힘써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순수 미술하고 순수 음악 하는 사람들이 상업 미술하고 상업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조롱받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일을 그냥 뭐, 그걸 좋아서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죠. 예. 네. 모든 게, 요즘은 돈이 신이라, 돈이 문학도 이기고, 정치 이념도 이기고, 다 이겨요. 돈 앞에 네. 다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 뭐, 모든 걸다 버려. 예. 네. 돈 문제 때문에 싸움 붙어봐요. 그동안 몇십 년의 관계를 또다 깨버린다니까. 돈문제에 마음 상해버리면. 예. 돈이 그렇게, 뭐 요즘 배금주의가 그게그 배금주의가 무슨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 신자가 거기 배금주의 사상에 쩔어가지고 살, 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그게 목표가 되면 되, 되는 것으로 모아지면 되겠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 유사 종포, 종파들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실천적인 것들이 여기 나타난 에비그레오파의 주장이나 스토이고파의 주장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지. 삼중복음 뭐, 오중복음 뭐. 그 예수 믿고 어, 형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그런 복음 말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스토이고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그 사람들의 그 주장 보다서못한 거예요. 그백금주의 결국은 백금주의 자기 행복, 자기 쾌락주의. 자, 자기 번영주의 안에.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실전하려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 안 된다면, 이상에서 본 일반적인 양심에 따라 사는 저들보다 못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바리세파와 같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런 것을 전혀 당하지 않, 않을 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주의적 본질, 헬라주의적 본질을 다 갖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된다, 이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양심에 의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진리의 체계를 흔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양심의 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일반적인 도덕성이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판단하는 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 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찌들고 어렵고 했는데, 교회 와서 또, 또 책망받고, 좀 위로의 말이나 좀 해주지. 그런 얘기나 오고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란, 우리는 그, 이 불순물이 너무 많은 존재라, 이게 정화되지 않으면 정금신자로 될 수가 없는 자들. 정금신자가 되는 과정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말하면, 고난을 감당하는 게유익인걸 알아야지. 고난이 용화인 걸알아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이게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즐겨 남은 고난에 즐겨 참여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영광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과 그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어서 거기 오히려 또그 그만도 못하게 이제 고작해야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던 자들인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참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승천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면서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줄 아옵나이다. 진정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늘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 아로서그 모든 은사를 차서렇게잘 누려갈 수 있게 하셨사온지요 그런 귀한 직분들을 타인에게 넘기고 그저 코앞에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앞에서 참된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몸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n.